요즘 사람들이 전부 다 집에만 갇혀있고 힘드니까 이 아리랑을 들으면서 조금 더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. 그 아리랑에는 어려운 고난을 이겨내는 치유의 어떠한 힘이 아리랑에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아리랑은 불렀을 때 힘이고 내 마음의 평온을 찾을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. 부르시는 분들한테 그런 깜짝 선물 같은 그런 느낌이었으면 좋겠습니다. 마음을 모아 부르는 아리랑이 다시 한번 국민에게 위로와 희망의 노래로 불리기를 바랍니다.